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요신당 주연입니다. 올해 선생님 목표 있으세요? 올해 목표. 올해 목표는 더 성숙되는 거죠. 더 성숙? 어, 나는 그거 싫거든. 막왜안 돼요? 뭐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진짜 음. 진짜 듣기 싫거든요. 음. 나는 약간 성격이 받을 만큼 바꿔 줄 만큼 주는 성격인 <웃음> 걸 좋아해서 네. 그런 이 부정적인 언어를 듣지 않고 사는 음. 거가 제일 좋지 음. 음 그러면은 막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?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안 되죠 그걸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 와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? 음. 와본 적이 없으시구나 아직 뭐 경험이 <웃음> 경험 수치가 낮으니까 아 어, 어, 알겠습니다 음.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 5년 후에 이 방송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겠죠. <웃음> <웃음> 잘 살아나 안 살아나. 5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긴 하네요. 그치.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치. 촌스럽다 얘기하겠죠. <웃음> 아니 뭐촌스럽지스가 <촌스러울 웃음> <내 웃음> <스스러울까>? 오늘도 <웃음> 사주를 한번 가져왔어요. 네, 불러드릴게요. 여자분이시고요. 어, 어, 떨리는데? 몇살이야도대체이 51세. 어 나는 이 여자가 네. 나비 같아요. 나비 같은 게 어떤 거죠? 뭐 애벌레였다가 번데기를 벗고 아무튼 그 계속 변하는 여자라고 음, 볼까? 음. 이 여자의 인생을 내가 5분 안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? 어, 변신을 했던 여자. 이 여자의 어떤 이 철없던 날들이 네. 경험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어떤 또 경험으로 인해서 또 마인드가 바뀌고 네. 또 경험으로 인해서 또 생각이 바뀌고 네. 무궁무진하게 계속 계속 계단식으로 뭔가 변해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, 네. 이 사람의 초년은 고집이 세고 질알 네. 맞고 아, 진짜?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네. 욕심도 많고 네. 했다고 보면 이 (10대에서) (20대) 초반엔 그랬다고 보면 네. (20대) 중반부터 후반까지 뭔가 슬프고 뭔가 격동의 풍파를 맞이하고 네. 또 금전의 손실도 좀 겪고 네. 또 건강적으로도 좀 아팠던 것 같고 또삼 사십 대 보면 또 외, 극도의 외로움에 또쓸사람을 가졌던 것 같고 아무튼 이 여자의 인생을 보면 정말 여자의 일생을 자서전으로 좀쓸수 있는 어, 좀 이런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 뭔가 뭔가 희노애락도 많이 들어가고 슬픔도 들어가 있는데 점점점 성인 군자로처럼 발전한 사람 지금은 마치 목사 같은 사람 응? 음, 자기 인생을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가면서 자기 지난 날들에 누구한테 교훈을 줄수 있는 사람. 음.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져서 네. 내가 감히 이 여자를 거론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음. 이, 이 여자분은 어떤 일을 좀 해야 좀잘 어울릴까요? 어, 어떤 일을 해야 될까?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의, 지금의, 지금의 일을 선택한다고 물어보면 음. 누군가를 조금 이 도닥여주는 사람. 음. 마음을 읽어주는 어떤 상담가 같은 역할을 하거나 네. 아니면 누군가를 좀 챙겨주고 도와주는 어떤 봉사자의 어떤 느낌인 거고 오. 젊은 날에는 고집세고 자기주장이 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. 어이 끼를 봤을 끼를 보거나 할 때는 뭐 연기자 네. 아니면 영화 배우 네. 아니면은 뭔가 그러니까 이 아무튼 뭐 자기를 조금 이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. 뭐 나는 못할 게 없어 난다할수 있어 음. 나는 스텝도 할수 있고, 있고 난 배우도 할수 있고 난 남자 배우도 할수 있고 여자 배우도 할수 있고 막 이런 되게 막 자만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아. 보여지기 때문에 아. 이 여자가 뭘 하면 좋을까? 그냥 뭘 시켜도 다 잘하지 않았을까? 아 그래요? 본인이 뭐 어떤 일을 하든? 음. 노력도 해, 하고 네. 노력도 굉장히 하고 남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도 많이 하면서 네. 올라가고 음. 그런 여자로 보여요. 음. 그래서 근데 사주가 좀 외로워. 외로워. 곁에 누군가가 엄, 그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을 때 뭔가 음. 이잘 뭔가 안 맞는 느낌도 있고. 어 아, 음. 옆에 누가 있어도. 음, 그냥 지금에 와서는 그냥 나를 좀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 정도의 음. 뭐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이, 이 여자가 좀 무궁무진한 사람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좀 이 우리가 어, 초 초봉은 있어도 이 끝봉은 없는 사람들 같은 느낌? 어응 그러면 옆에 누군가 있, 있으면은 그분은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지. 약간 거야? 보필해주는 사람, 매니저 개념의 어... 이 여자를 그냥 어루만져주고 네. 아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좀 보이는 거지. 어... 응. 완전 애절한 사랑보다는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데 네. 내가 지금은 그게 필요하니까 너야 이렇게 아, 들어간다고 아, 보면 돼요 진짜요? 응. 본인의 일적인 면에서는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거? 이미 높지 않아요? 아 맞아요 높긴 해요 이미 높을걸? 내가 봤을 때는 20대부터 좀 높았을 수 있고 그런데 아 그래요? 본인이... 거기에서 아마 떨어지진 않고나 쉬었거나 그랬을걸? 떨어지지는 않고 좀 쉬었, 쉬었거나 뭐 이렇게 음. 했거나 근데 이 성숙도도 높아요. 이 내가 음. 봤을 때 20대부터 막4 뭐 0대의 어떤 느낌도 있고. 본인의 이런 재능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해 재능도 있고 또 노력도 했고 음. 또 남하고 비교질을 잘 하면서 음. 그게 나 자격 지심으로 가진 게 아니라 네. 성공 보수로 봤다고 보면 돼요. 어, 어. 음. 올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월 이제 일월달다 됐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, 이거. 뭐 하고 있어야 여자 뭔가 학원이 있어요. 학원이 있어요. 네. 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걸을 성공시키게 될 거야인 것보다는 녹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내가 뭐이 이 역할을, 응? 이 역할을 아니면 이 상황을 네. 내가 어, 나를 버리고 그 사람한테 뭐 캐릭터가 네. 있다면 그캐릭터로 녹아들고 있는 거지 네. 뭘 이걸 내가 성공시켜야겠다, 막 잘해봐야겠다 이런 음. 것보다는 음. 그냥 너가 될게, 내가 될게 이런 것 같아요. 일치감을 음. 좀 원하는 것 같아요. 음.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재물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보다는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,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냐 네. 그리고 나의 상대자가 뭔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냐라고 보면 자꾸 배우로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 어 그래요 음. 어,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아 이분이요? 지금은 어. 옛날에는 좀 막무가내였던 것 같고 뭐, 성숙해진 고가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네.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철이 없었구나라는 걸좀 음. 느끼신 것 같고 30대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. 아, 30대 알겠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. 선 음, 음. 마이크 살짝만 조금 더 옆으로 가시니 아니요, 그쪽으로 하니까 제 목걸이가 차가지고. 아, 그래? 음. 뭐 이거? 네, 걔까 걔가... 됐어? 네네. 네. 음. 그, 이분 여자배우 전도연 씨. 아, 전도연? 네. 음. 이 분이 지금 드라마를 하고 계세요. 뭐해요? 나볼래 TVN에서 일타 스캔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4%로 시작했거든요. 음... 근데 지금 한 5회까지 했는데 9%까지 올라갔어요. 그 높은 거예요? TVN에서 9는 엄청 높은 거긴 해요. 음... 그래서 뭔가 전도연 씨가 이런 운이 좀좀 좀 따라졌나 이런 뭐 올해는 뭐 괜찮나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이 여자는 전도연은 음... 어, 사람들이 예뻐하는 얼굴이에요. 음, 그래요. 그러니까, 뭐랄까, 도화, 화계, 뭐 이런 게 있는 건데, 네네네. 이 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중에 실물이 더예쁜 연예인인지, 어, 그러니까. 이 방송보다는 실물이 더 아름답고 예쁘고 뭔가 지적해 보이고 또 네네. 귀엽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예쁨을 받기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음. 그래서 어, 어려서 예뻐가지고 거만했다가.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꺾였다가 네. 또 다시 여전히 이쁘다고 해으니까또 올라갔다가 음. 이렇게 되는건데 자기 자체가.. 어 아무튼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음.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예요아 진짜? 음, 괜찮은 여자야 여자로서 남성 남 의리도 있고 음. 또 배우, 자기 지인들끼리 의리도 조금 하지 않나? 내가 봤을 땐잘 음. 주고 잘 받을 건데 어 그래요 주번이받건이잘할 건데 짠 여자는 아닌데 쪼잔하고 그러진 않아 드라마가 계속 이걸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? 이 분의 문적인 걸 보면 상대 배우가 누구예요? 정경호예요 오 좋죠 정경호는 정경호 같은 사람도 이 연기 마인드 좋고 어. 이 상대를 잘 맞춰주는 게 있고 어. 또 전도현 씨 같은 경우에도 어,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또잘 음.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.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는 이그 작가가 쓴 거를 더 월등하게 소화해낼 수 있어요. 아 그래요. 음, 지금. 그러면 뭔가 잘맞는 거네요. 그쵸? 이 전대연 씨가 맞는 옷을 음, 좀입은 그래, 거죠. 재밌지. 보, 그러니까 재밌을까 했는데 막상 보면 너무 재밌는 그런 어. 연기 프로가 되겠지. 어 그러면은 뭐 올해가 이제 가면은 이제 상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상? 네. 상. 상은 좀 <웃음> 아, 그래요. 상품은 좀... 그렇게 안 보이신가? TV에서 TVN에서 주는 상? TVN에서 상이 없어요. 아 상은 좀 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. 뭐 백상은... 이걸로 인해서 상을 좀 받는 건좀 거리가 있는 것 아, 같아. 쉽지 않다. 음. 알겠어. 그러게 뭔가 좀 작품성이 떨어지는 건지. 네. 아...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건지. 아... 지금 뭐 나이가 좀 있으신데 연기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. 근데 음. 20대 부터 진짜 탑스타 자리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앞으로 온 얼마나 더 이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드문드문하지 않을까? 음. 내가 봤을 때는 왕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. 그래도 이제 연기 잘하는 너무 보증수표니까 수은 하겠지만 네네. 그냥 그런거 아니야 그냥 쉬었다가 나오면 살짝 떴다가 또 네. 쉬었다가 나오면 또 살짝 떴다가 아뭐 그냥 죽지는 않는데 뭔가 왕성하다고 볼 수는 없죠. 아 그래요? 음. 그러면 이 자리를... 뭐 중, 논, 떨어지진 않아. 어 중견 떨어지. 배우까지 할수 있어요. 그쵸. 중견 배우 가는데 이, 웅, 네. 이 여자의 어떤 캐릭터가 이 여자에게 쌓아온 어떤 이... 민심이 떨어지지는 않아 어... 이 여자는 어... 내가 보다 떨어진 적은 없어 어... 막 이렇게 이 여자가 뭐 없다 뭐그 힘들다 이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꾸준히 간다고 보면 한 계단씩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...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는 어... 이분 결혼을 했는데 아홉 응. 살 연상 남자랑 했어요 응. 뭐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다 좋대요 응. 그럼 뭐 가정은 뭐 유지를 응. 계속... 둘이 서로 그냥 대면 대면하는 친구 같기도 하다가 네네네. 또 남자가 매니저 같기도 하다가 근데 내가 봤을 땐 진득한 사랑으로 보이진 않고 아, 서로가 보호 아래, 존중 아래 서로가 아이는 있을 거야, 한명 음,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아. 평범해요, 아. 부부 생활은, 부부 생활은? 음, 음. <웃음> 근데 남자가 조금 식어 보여 <웃음> 사랑이요? <웃음> 여자가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음. 않고 그냥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조심해야될 점이 있을까요? 사실 별로 없어요 아, 전도혜씨 없어요? 사실 뭐 어. 조심해야될 거 별로 없어요 뭐 건강해 보이고 네. 깨끗해 보이고 네. 또 가정도 뭐 무난해 보이고 네. 금전도 좋은 거 같고 음. 또이 여자가 뭐 쓸데없는데 뭐. 승부수를 걸지도 않고 네. 그리고 작품성을 보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. 응? 그리고 자기가 감동을 컨택하기도 하고 음.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싶은데 도연 씨가 비싸게 불면 못 쓰는 거고 이 음. 여자가 자기 몸값도 낮추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냥 그냥도 그냥 하고 그런 사람 같아요. 음. 음. 알겠습니다. 음.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뽑아주세요. 음. 음, 이, 이거는,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넣어놨는데, 방울이에요. 음, 방울은 어떤 의미야? 방울은 이제 뭐, 신의 한수, 음. 그리고 신의 선택, 어. 신가물, 그러니까 어. 무당 사주, 뭐, 이런 걸좀 뜻하는데, 어. 제가 이 여자가 무당 사주, 무당 기운이 있어서 잘 이제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거겠지. 네네. 언제 뭔가가 굉장히 광활하게 보였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걸 뜻하기도 하는데 네. 지금 전도연 씨가 만약에 이게 이거는 조상을 뜻하기도 하고 외부를 뜻하기도 하는데 안 좋은 걸로 들어와요. 근데 어. 이 사람은 지금 뭐 시댁이나 뭐 연결이 되는 건 없는데 네. 아마 부모의 건강이 안 좋다든지 어. 뭐 아니면 뭐 사고로 죽은 오빠가 있다든지 네. 뭐 이럴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음. 내가 좀 걸려 있다고는 볼수 있는 건데 어 그래요? 예뭐 네, 어.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음. 뭐집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고나 다침이나 음. 뭐 죽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보면 돼요 어, 그런 점은 음. 좀 조심하면 되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조심할 건 아니니까 어. 뭐 일어나는 일을 뭐, 뭐 내가 어떻게 조심해근데 외부적으로 그런 건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